참된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까? 행복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예? 도대체 행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면 부자는 행복이 될거 아니에요 가난을 비관해서 자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자도 자살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예? 정치가도 인기 있는 탤런트도 돈 많은 사람도 자살합니다 자살은 왜 하느냐 하면 육체적인 고통이 됐든 정신적인 고통이 됐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통계상 1년에 약만 3천 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살하는 사람 많습니다 네? 뉴스 시간에 보수 있죠 한강다리에 빠져서 자살한 사람이 매일같이 몇 사람씩 생기기 때문에 예? 그 인명구조대가요 예? 그 한강다리에 투신 자살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강다리 얼음 한강에 다 얼음이 얼었는데 그얼음 깨고 된거 보셨어요? 예? 왜 얼음이 얼었으면 그 떨어진 사람 건지줄 수가 없어요 예. 떨어지자마자 4분 이라는 그 기간이 건질 수 있는 기간이래요 왜자살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자살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끝나면 오직 죽겠서요 죽음 건너편에 영원히 그냥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 자살도 못합니다 참된 행복은 돈으로 명예로 에? 권세로 그런 것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쾌락입니다 육체적인 겁니다 물체적인 겁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하면 돈 없어지면 당장 불행해지겠죠 돈 아무리 많아도 병들도 누우면 무슨 소용이 있을 겁니까 예? 음. 짐승은 육체적인 조건만 이루어지면 만족합니다 뭘그 음. 풍부하고 환경 편안하고 암컷 숲껏 입고 새끼 낳고 살면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이상 요구가 없어요 왜?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온갖 것이 다 있어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응? 예.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서 엄마를 잃어버려서 예? 불안해서 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영혼이 불안해서 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그 불안한 마음 안 웃어집니다 응?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응?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 평안을 너에게 희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느라그 평안은 영원히 평안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느니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소아하는 샘물이더라 이런 물은 먹고 또 먹어도 또 다시 목마르고 또 마셔야 되지만 은 주님이 주시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고 배에서 영세하도록 소산하는 세물이다는그 영혼의 참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저는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참된 행복입니다. 행복을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누가 보면 12장 20절에 보면 어떤 부자가 열의 셀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에, 내가 열의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데 하나님은 이 시대 이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드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영혼이 그런 거 먹고 마시고 산답니까? 응? 예,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예. 참된 행복, 음? 그것은 가난해도 행복은 없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미워해도 결코 그 행복과 평안은 없이지 않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음이 와도 그 평안, 행복은 아무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 평안 자체가, 그 행복 자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표입니다 아십니까? 응?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괴로워도 죽어서 천국에는 가야지 아니 마음이 지옥인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네? 뭐 잘못된 거예요 네? 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그 행복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